화장실이 너무 신기해서 <웃음> <웃음> 계절만 어? 바뀌면 바로 긴거 입어야 되바지를 입은 1년에 한 3개월 여어서서 어, <웃음> 어, 음. 3개월, 3, 4개월, 3, 개월바지 입고 <웃음> 어, 나머지를 한바지도저 <웃음> 긴바지 왜필요하셨어 평소에 <웃음> 저번에 코너리 신가보다 아, 무거게 독특하다 휘물아쳤네 이렇이어이쪽이로 어, 이거, 이쪽으로. 휘거아쳤잖아요꼭바람이 어. 어, 불어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것처럼. 머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기침했는데? 아 진짜? 어, 아캠벨130 아. 메이크온 그했대 음, 캠벨아제캠벨캠벨아제 아, 님이 아, 하셨구나. 코너 님이 하신 게 아니고. <웃음> 어, 저다 이쁘다. 저건 뭐지? 또 가봐야지. 쁜 거는. 왜안 나와? 서 어, 근데 안 보였어? 저기는 뭐야? 뭐 카페 같은 거 있는데요? <웃음> 어, 아니. 어, 쪽에 아, 어딘지 알겠다.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응, 응, 응. 이리 와봐. 우리 한 번만 가보자. 그래, <웃음> <그래, 알았다니까? 웃음> <그래, 알았다니까? 웃음> 저아래서부터한번 올라가보자. 아저 앞에 코널 파괴라고 정확히 적혀 있구나. 내가 모를까봐 적어놓으셨나봐. 음, 여기 처봤을 때 보는데. 응. 여기 단장 사이에 벨꽃 응. 같은 하나 좀 응. 그데 하나서 폈다? 응. 이게 뒤쪽에서부터 에서 여기 꽃이는데 하나는 쓰고 하나는 핑크빛이야. 아니 <웃음> 이런. 근데 여기 이제 흔히 있는 거건 어느 근데 여기 여기서 너무 대칭적으로 예쁘게 난 거야. 그것도 잡초 같은 데 해서. 어. 이게 좀좀 그러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흰색대에서 나오거든 아, 아, 아, 아. 여기는 핑크 여기 흰색이잖아 응, 음, 교배가 돼서 그런가? 걔네들도? 아니야 얘네 원래 이런 종인 것 같아 아 그런 종인 것 같아? 어, 원래 한 곳에서 나오두개두 가지에 두 가지 러일 근데 내가 봤던 건 이렇게 딱 대칭적으로 이렇게 니가 이쁜가 내가 이쁜가 <웃음> 보자 <웃음> 네가 이쁜가 <웃음> 내가 이쁜가 <웃음> 보자, <웃음> <네가> 예쁜가, <웃음> 내가 <예쁜가 웃음> 보자. 어, 마이 누가 정원사가 보내고 저렴 잡초인데도? 어 찍어봐야죠. <웃음> 되게 색깔 진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한 가지 사는데 하나는 되게 하얗고 하나는 엄청 진한 거야 보자 <웃음> 신기하지? 야외에서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응 여기였어 여기도 들어가 볼수 있나?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나는 싫어, 추울 것 같아 응? 히터 팡팡하게 틀면 되지 응? <웃음> <웃음> 아잠깐이 놀이 그만 은채 놀이 그만 해야지 <웃음> 그래 맞아, 일리 들어갔었어 한 들어가게 하려면 응, <웃음> 음. 네. 음, 들어가도 돼. <웃음> 1시에서 1시까지. 아 멋있어. 응. 어. 아 진짜 옛날 소파다. 빈티지 소파, 옛날 옛날처럼 와이팅 그 글쓰는 테이블 있잖아. 그래. 딱 위로 올리고. 내가 아를키시를 그런 거 갖고서 게 있거든 어나 좋아 그런 거 아, 진짜? 응그 어. 어, 때마다 비효율적 생겼다 했는데 좋아 하는 게 있더라고 뭐 옛날 유아, 유아용 체어 죽이는데? 아, 너무 이쁘다딱 실용적이야 욕실이 없네 근데 저기서 세수있는 거. 어. 침대가 오 침대 나무로 모아 정 말려오는데 나는 또이이다 진작에도 딱 적게 되있고걸러없시지렇게 어우 너무 이쁘잖아 이렇게 잠깐 나와서 이 앞에 이 땅이 다내 땅이야 <웃음> 얼마나 좋아 빨리. 집 크면 청소하기만 힘들어. 응. 집 크면 <웃음> 어머 여기는 어디였지 아까? 키친인가 봐. 그러니까 여기 다인이 이걸 못 봤네. 여기 캠벨 캠벨 아재. 응. 아 캠벨님이 사셨구나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살았어. 아 그래? 응. 아가도 밥 먹고 세 식구네 엄마 아빠가. 하하, 완전히 앤틱이다 진짜. 저스톤 인형 게 재밌다. 저게 상아로 된 거잖아. 어. 손잡이 이런 게. 음, 재밌어. 여기 근데 응. 아직도 찾아보면 비싼 거 많이 찾을 수 있다. 응. 좋아. 응. 좋아. 좋아, 좋아. 여기 구나 위로 고개 들어봐. 아, 그 m not sure if you're g o 지 n g to be a g o 다 d person. I'm not 이 u r e if you're g o i n 왜 이렇게 길게 지다 은씨 좋아하겠다 응? 공부할 거 많다 아니야, 아니야? 코무라 나온다, 아까 그거. <웃음> 옛날 농사 방식이야? 코무라. 코무라 좀심 in t 나 e r i c 아. 지금 어 이쁘다. 나이새나무 이렇게 가 여기 가도 돼? 올려있잖아. 어. 가도 되는지? 어 가도 되는 건데. 어. 이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는데 못 찾겠네. 데 여기는 어? 들어가 봤거든. 2층까지 올라갔었거든. 아, 응. 토일레시브. 11시분. 이랬나 아, 다아놨다가 이렇게서 올라갔더니 은데 나도 걔가. 그니 그니까. 그무까그이까이니까 그니까. 라니까그니 해봐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가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아니까그니 이제 마지막에 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그 청소하기도 딱 좋고 작아서 이 정도 사이즈면 저기 차 뒤에다가 차라리서 끌고 다니기는 좀 크겠다 그지? 그 아, 그런 사이까지 했어? 어 <웃음> 아, 아주 개운이뚝한 사이네 어이 나무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웃음> 그냥 너보다 노래 살았다 <웃음> 근데 이런 것까지 말지어 근데 기록이 하나도 없네? 뭐이 정도 해놨으면 무슨 기록이 있든가 뭐 정의품 뭐 이런 걸 받았어야 되는거 <웃음> 맞아 별도 내죠 별도 그치? 너무 좋아서 주차장을못 떠나고 있네 우리가 그래 가자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아까 올라가던 길에서 아 저쪽이었어 이쪽이었어? 아까 우리가 저쪽으로 갈려다가 이거 보고 왔었거든. 여기는 주전이고. 응. 저 위로 가고자 올라가다 보면 다올것 같아. 진짜? 음. 아니다, 저 화장실 안는 길구나.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응. 네. 뭐이 길이거든. 많이 가는 길. 아 그래? 그럼 클릭하자. 네. 동사도 많이 다니는 길이 되겠냐? 아. <웃음> 주차장에서 묻던하고 있어가지고. 이 바보 토끼 멍추이 그것도 모르냐? <웃음> 그 자리만 팽글뱅글 돌고 있어. <웃음> 난저 집이 맘에 들어. 저 집이. 아니지. 미안. <웃음> 아니야. 가자. 현씨가 하자. 고마워. 응. <웃음> 다른 어. <할> 생각이야. 응. <웃음> 어. 길로 아요 <웃음> 그냥 도로로. <웃음> 이게 이제 오클린드 살다 보면 한 번씩 거쳐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 응. 우리 마가렛 아줌마가 응. 여기 있는 기둥 하나를 그려놨어 응. 자기 이화로 응, 응. 그냥 아줌마 웬만한 거기 응, 응. 길에 보다 이리 비싼 기둥이 나오거든 응. 그냥 기둥 하나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 그돌아요 <웃음> 코넬파크지 이러면서 다 알아봐 <웃음> 국가 i e 이만보 같겠는데? 우리 네, 아 지금 만보도 안됐어? 놀랠 이유 없구나 그러면은 아, 뭐 파는 소리야. 그러면 아, 띡띡띡띡 이거 파는 소리야. <웃음> 그리고 한 사람은 살색이 라는 옷을 입었잖아, 둘다다정했어 <웃음> 나는 이가 <이런 건가요>? 저는... <웃음> 나는 누가 진짜 스킨인지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된 거야. <웃음> 둘다 스킨인가 싶어가지고. 나 여기서, 약뭐 이런 거 있잖아. not a l like, i I enjoy parts t but... Yeah, I just t i n g 이고울우리고 울고 울고 다고 울고 울고 울고 울고 울고 울고 네. 가을이다. 늦가을이다, 늦가을. 그렇지? 어, 아우 나이새햇좋아졌으니까 그래. 날이 추워지니까 햇빛 찾게 되더라고 아, <웃음> 따무 <웃음> <Hi. 웃음> 그 h p 한까지는못 올라가 에는 그거 지 그치 그게막치 응. 우리 차 어떻게 지 <웃음> 빌려서 시는 건가? 행복하시겠다 출근 안 하시나 봐 다른 곳 아니 출근 안 하시나 봐 크잖아 아직도 집에 차가 있는데 그 주민만 저기서 오시는 건가? 응 음. 아침에 가면 아 열고 니가 <웃음> 볼 때는 재택근무 하시는군요 그렇구나 아, 근데 여기 집 사는 사람들은 재택근무잖아 어 자주 보면 좀 오타벌리 아우 미쳐같은데 땅이 온라 어떻게 들어왔지? 진짜? 거기도 아까 다 안열렸었고 저쪽 길이 열려있나가? 고마워 는이생도찮은것 <웃음> 같아 뉴질랜드 새들의 이제 한국은 로무 잘해 시끄러 아, 다시 한번더 먹자 뱃도더추하는거 연합을 못 그대로 막 푹푹푹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응. 뭐 아. 아나거 한 하나 사, 뉴 응? 하나 사, 사는 거 아니니? 가 이거 보고 사야 되겠지? 글쎄 응. 응. 응. 같이 가자 어, 하나 사 응. 같이 가서 사게 어때 카푸나가 있어 아 진짜? 누나가네 응. 응. 음. 우리 구경 가보자 그러니까 응. 이게 음식 입고 가면 안돼? 네? 비우사 <웃음> <웃음> 그럼 벗고 가야돼? 벗고 그 가지스바 입고 가야돼 <웃음> <웃음> 매장 언니들은 다 예쁘단 말이야. <웃음> <웃음> 아이고 선차 제인 씨는 이렇게 레드을 입고 오는 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클래식이에요. <웃음> 그치? 나는데이러면 <웃음> <다시> 까지 올라가야겠죠? <웃음> 아니 안 올라가도 돼 이게 지름길일 것 같다 어. 힘들면 여기서 쉬고 있어. 갔다 올게. 그러면 한번 쉬자. 아니, 저기 나무에 가서 이렇게 얼터 앉아 있던데? 네, <웃음> 그 정도가 아니요 그럼 이거 해가 나 m 이 언제 못 가는 건지 t 스 be 무시 l e 그래. 근데 근데 그게 아니면 h e w 이아니 m not g o i n 이 to b 이 able to get out o 나 the w 소 y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out 보 f the 보 a 이런 생각하면 이제 양이 아무래도 배출량이 적어서 응. 양을 먹어야 될텐데 응. 그렇지만 이건 입맛이라더니 소고기 응. 싫을 먹고 싶잖아 <웃음> 나만 그래? 다들 그렇잖아 왜 양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다들 그래도 먹지만 하이 어느 길이 더 가까워보여? 뼈다 뼈다 이리 가면 며치나 어퍼치나 똑같애? 이쪽으로 왔어 응응 똑같으로 나왔습니다 어. <웃음> 만천보만천보야 저쪽으로 해들어간거 봐봐 그러니까. 그래서 뷰는 좋은데 어. 잔나이 나무나 이런 게 제일 지저분해 보여. 어. 없어 일리 가야지 신 그래. <웃음> 어. 어. <웃음> 정말 일리 갈거야아건 어우, 근데 길이 험한데. <웃음> <불안한 것> <웃음> <일만해>? <웃음> 아니야. 나 그냥 정도로 갈래. 快 okay. 으 <laughs> 음, 음. 별로는 빵을 사야겠다. 이 없어서 만 기대 보고 있을때지